러닝 때로 나갈 거예요. 10분만 안녕 짜잔 저의 2022년도 갓생살기 목표 중에 하나가 중국어 공부하기거든요 제가 취미로 중국어 공부를 하다가 재밌어가지고 복수 전공을 하고 교환학생도 1년 동안 다녀왔어요 대만에 근데 사실 그때도 막 엄청 잘하는 건 아니었던 것 같고 한국 와서 이제 HSK 6급 따고 그 뒤로 아예 중국어를 그냥 아예 안 썼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의 백지 상태인데 올해 목표가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프리토킹 가능한 제2외국어를 만드는 게 목표여가지고 전화 중국어를 알아봐서 갖고한지 얼마 안 됐는데 진짜 너무 재밌어요. <웃음> 저는 20분씩 주 3회 하는 거 8만 원 정도에 결제를 했는데 처음에 수강신청을 하면은 원플러스 원으로 수강한 기간만큼 또 기간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두달 동안 8만 원대에 저렴하게 듣고 있는데 저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일부러 제가 아침잠이 많아가지고 아침에 하는 수업을 하는 걸로 해가지고 조금 일찍 일어나고 예습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제 전화가 올시간이어가 재밌게 중국어 공부를 하고 올게요我还再好的非常好在我一下我男你女你最近忙什怎一直都不上你啊我吃吧我吃吧一你想不想年 음. 왜 라이샹이년 사실 어 아, 제가 대만에 살고 어쨌다 한국 기관어. 그래서 못샹我觉得好那今天我们就到这儿吧辛苦了辛苦哦拜有게 제가 최근부터 먹기 시작한 영양제인데 2022년에는 영양제 잘 챙겨 먹기가 목표여 가지고 새롭게 아이허브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는 오메가3. 얘는 밀크시슬. 얘는 유산균인데, 얘는 아침에 공복에 하나를 먹고, 얘는 저녁 식사 후에 하나씩 먹는 건데, 제가 인터넷에서 이세 개만 잘 챙겨 먹어도 진짜 삶의 질이 완전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사가지고 먹은 지한 지금 일주일? 이주일 지났는데, 뭔가, 혈색도 되게 좋아지고 체력도 막 좋아진 것 같고 진짜 덜 피곤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이거 완전 강추드립니다. 저는 일단 아침이니까 이거 하나를 먹을게요. 제가 새해 높표 중에 하나가 1일 1팩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원래 팩을 진짜 너무 귀찮아가지고안 하거든요. 이제 확실히 나이가 있으니까 좀 해야 될것 같아서 이클라비엘 <웃음> 히비스커스 릴리프 마스크팩 이렇게 시트가 별로 크지가 않아요 제가 얼굴이 작은 편은 아닌데 올리브영에서 마스크팩 사면 은제 얼굴에 비해서 너무 큰게 많아가지고 근데 이게 제 얼굴 크기에 딱 맞고 엄청 촉촉하고 향이 강하지가 않아가지고 아침에 이렇게 휘뚜루 마뚜루 하기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착 붙여가지고 한 10분, 15분 정도 있다가 떼줄게요. 은 떼줬고 크림은 요바이오더마아토덤 크림을 발라줄 거예요. 페이스 앤 바디용이라서 샤워하고 나서 얼굴에 이렇게 발라도 되고 온몸에 발라도 되고 진짜 휘뚜루마뚜루 어디에나 다 바를 수가 있어가지고 제가 올해에는 또 바디로션이랑 핸드크림 잘 바르는 게 목표거든요. 그게 목표라고 하면 좀 웃긴데 제가 바디랑 손에 크림 바르는 걸 진짜 귀찮아해가지고 약간 손도 보시면 엄청 쪼글쪼글하고 주름도 많고 이게 되게 컴플렉스거든요? 그래가지고 올해에는 좀 바디로션 잘 챙겨 바르고 핸드크림 잘 챙겨 바르는 게 목표입니다. 이게 진짜 이렇게 막 쫀쫀하다고 해야 되나? 진짜 엄청 촉촉하거든요? 이렇게 끈적임 없이 바로 흡수가 돼가지고 이게 그냥 크림으로 발라도 진짜 좋은데 베이스 올리기 전에 한번 좀 깔아주면은 이 바이에콤 쿠션이 되게 세미매트한 제형인데도 이렇게 차르르 광이 생긴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파우더로 얼굴 전체를 쓸어줘도 광이 이렇게 예쁘게 잘 남아있어가지고 딱 지금 같은 날씨에 겨울에 밖에 나가면 얼굴이 엄청 당기잖아요. 그럴 때 쓰기 진짜 좋은 막 한파 오고 이럴 때? 오늘은 어디를 가냐면 또 제가 올해 목표가 건강하게 살 백이거든요. 진짜 건강을 위한 다이어트? 그래가지고 그거 관련해서 약사님이 컨설팅을 해주시는 게 있어요. 이너뷰티 뭐 다이어트 이런 거랑 관련해서 그래서 그거를 회사에서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막 바로 너무너무 하고 싶다고 해갖고 그거를 받으러 갑니다. 봐서 제가 지금 먹는 영양제들도 한번 여쭤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약간 Q&A 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준비가 끝났고 여러분들은 새해 목표를 잘보아줬나요 나만 약간 이렇게 건강에 집착하는지 모르겠어. 아무래도 나는 이제 나이가 좀 있어서 그런가? 이렇게 준비가 끝났고 향수는 제가 요즘 진짜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 향수. 막 지속력이 좋지는 않은데 되게 달달한 복숭아 향이 나거든요. 이거 냄새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 끈라비엘 핸드크림 꼭 챙겨갈게요. 제가 핸드크림을 안 바르게 된 이유가 끈적거리는 걸 진짜 진짜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안 바르게 된 건데 이거는 진짜 끈적거림 1도 없이 손에 착 이렇게 붙는 향수 대신 사용하기도 진짜 좋고 이렇게 조그매가지고 가방 안에 이렇게 넣고 다니면서 바르기 좋아가지고 요즘 이거 진짜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변대어살 빼는 게좀더 힘들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이제 조금 효율적으로 살을 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그게 이제 나이가 들면서 대사력이 떨어져요. 우리가 예전에는 뭐 조금만 움직여도 훨씬 대사가 많이 되니까 소모되는 칼로리가 많겠지만 또 대사율이 떨어지다 보면은 똑같은 칼로리를 먹어도 소모되는 칼로리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사가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대사력을 올릴 수 있는 영양제가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첫 번째는 비타민 B 컴플렉스라고 하죠. 에너지 대사를 해주는 게 비타민 B군이에요. 음 그래서 음. 비타민 B를 일단 드시고 두 번째는. 오메가3를 드셔야 돼요. 음. 네. 이 좋은 기름을 해가지고 혈액의 좀 순환을 원만하게 해 주면은, 어 당연히 신진 대사가 좀더잘될 수가 있어요. 음. 네. 어 이제 나머지 세 번째는, 코인잼 큐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어, 한번들어보셨요 네네, 코홈 큐틴. 에너지 대사에 쓰이는 거예요. 음. 그래서 요거를 조금 드시면서 조금 우리 몸의 대사율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장 속에는요, 균이 같이 살고 있어요. 또 가지고 있는 균과 날씬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균이 달라요. 음. 그 날씬 균이 먹을 수 있는 먹이를 우리가 먹음 걸로써 개를 증강시켜서 음. 그렇게 하면 건강하게 날씬해질 수 있다는. 그래서 설탕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흰쌀밥이나 그런 뭐빵 같은 거 먹고 나면은 바로 당으로 전환되는 거 아시죠? 푸드당. 음. 걔네들을 조금 줄여 주시는 거예요. 근는 날씬 균에게는 또 먹이를 반대로 주는 거예요. 밥 대신 현미밥으로 먹으면 되고요. 음. 나물 비빔밥 같은 걸로. 이런 게 너무 힘들다그 그러면 식이섬유로 된 어떤 영양제를 사서 드셔도 돼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은 단 음식도. 날균의 음식을 줄이고 날씬균의 음식인 식이섬유를 먹는 거 자, 요거 하나를 지키시는 거고요. 자두 번째는 뭐냐면 은 먹는 양을 줄이지 않기 다이어트를 하실 때에도 먹는 음식의 종류만 제한을 하셔야지 끼니를 제한하시고 나면 은 그건 나중에 다시 복귀되면 100% 살이 찌기 때문에 예 내가 원래 두끼 먹었으면 계속 두끼 드시고 원래 세끼드셔도 원래 세끼 드셔야 돼요. 또한 가지 규칙을 어느다고 포기하지 않는 뚱뚱기는 네, 음식을 먹었다 포기하지 않기에